항생제는 미생물을 죽이거나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물질로 잘 쓰면 좋은 약물이지만 부작용이 발생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항생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과민 반응, 혈액학적 부작용 및 항생제 내성균 등입니다. 항생제로 과민 반응이 나타나면 IGM, IGA 등의 면역글로블린이 증가하고 면역복합체가 형성돼 혈관염과 자반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에 의해 혈소판 감소가 일어나면 출혈 경향이 증가해 자반증이나 점막출혈, 월경과다, 지혈 지연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약물은 자반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약의 의미적인 복용이나 오남용은 삼가야 합니다 다만 약 복용 중 자반증이 발생했다고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는 것은 건강에 더큰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 약물로 인한 자반증이 의심된다면 조치와 상담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